안녕하세요 송진이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일상에 지쳐서 또 코로나에 지쳐서 새로운 도전이 겁나지는 않으세요? 제 주변에는 정말 이렇게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어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유럽으로 단돈 300만원 들고 80일 동안 유럽 버스킹을 도전했던 이야기를 한번 책으로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대리만족감도 좀 드리면서 힐링도 드리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동기부여도 해드릴 수 있는 힘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런 작은 생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 종이책까지 나오게 됐는데요. 원래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면 원래는 전자책으로만 만들려고 했던 게좀 일이 커졌습니다. <웃음> 만들다 보니까 종이책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고 너무 뿌듯합니다. 진짜로. 제 뭔가 저의 작품? 저의 뭐 자식과도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디자인이 디자이너 분께서 진짜 좀 되게 특별하게 만들어주셨어요. 그 여행 자체가 좀 특이하고 뭔가 자유로워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이 캘리그라피도 제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. 제 대학교 동기 친구가 만들어줬는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이, 이 조화가 너무 마음에 들고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는 느낌입니다. 그냥 인테리어로 놔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<웃음> 제 책이라 그런가? 네, 그래서 이 책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처음에는 뭐 목차도 있는데 목차 중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페이지는 안 나와있지만 나라별로 좀 골라서 보실 수 있어요 어, 내가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지? 하고 이렇게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뭐 세부 에피소드들도 있으니까 먼저 궁금하신 것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저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이 여행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목표를 뭘로 했냐면 다 한국 음악 알리기, 문화 알리기 그러니까 숙소 가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한국 음식도 노래도 불러주고 길거리에서 버스킹도 하고 그리고 뭐 책갈피도 주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배우오기 그 버스킹 문화를 배워서 우리나라에 좀 알리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문화나 그쪽 문화나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았고 오히려 우리나라 버스킹 문화가 좀더 사람들이 잘 모이는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좀 독하게 마음을 먹은 게 있었어요. 제가 뮤지션을 가냐 마냐 막 이런 고민을 했을 때였거든요. 그래서 여기 가서 내가 돈을 잘 벌면 막 150만원 이상 벌면 난는 난 이제 뮤지션 할 거다. 올인 할 거다. 그랬었습니다. 근데 또 재밌는 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공학의 나라들을 많이 다녔거든요. 독일이나 막 이런 공학이 유명한 곳들 그런데 가니까 이제 공학이 재밌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원래 막 RC카 만지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 깊숙한 마음에 아 저는 이 엔지니어에 대한 그런 꿈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정했죠 아 음악을 업으로 하기보단 병행하자 아 취미로 재밌게 하자 그러면 또 언젠가 기회가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음,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원곡과 제가 번안한 버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팝송을 원래 거기 가서 외워 가지고 막 부르려 했는데 거기서 만났던 호스트가 프로듀서였거든요 PD였는데 저한테 아니 그거를 왜 한, 저기 영어로 다 하냐 너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로 그걸 바꿔서 부르면 더 특별하지 않겠냐 오 저는 그때 완전 진짜 신기했어요 그때부터 좀 이런 거를 많이 어, 트라이 하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버스킹 할 때나 랜덤 채팅 할 때도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또 공연이 잘 되진 않았어요. 힘들었던 점이 있죠. 한국처럼 사람들이 안 몰려들어요. 일단은 생목으로 했고 내 기타 미니앰프 조그만한 거이 책만한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었어서 뭐 이목이 집중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돈을 벌려고 마음먹고 하면 잘 안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말을 해줬던 어, 저의 모토가 됐던 전진호 형이라고 있는데 그 형이 항상 그 말을 해줬었고 그거를 제 유럽여행 내내 계속 어, 되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돈돈돈 돈, 돈 하면 돈이 안 벌리는 걸 알기 때문에 어, 최대한 그런 걸잘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준 여행이죠 <웃음> 그리고 인상 깊었던 나라가 이제 스페인입니다 아, 바로 나오네요 데이비드 아저씨인데 약간은 다릅니다 우리 일반적인 한국에서의 사고와는 좀 다릅니다 네이키드 족이시고 게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,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신, 리퀘스트를 쓰지 말라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썼죠 뭔가 이 도전 정신? <웃음> 이상했어요 그리고 마드리드가 그리고 호스트 구하기 굉장히 어렵기도 했고 가서 저는 잘 적응을 했고 중간중간에 되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책을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, 이렇게 머리가 빡빡 밀리기도 했답니다 이거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행으로 인해서 바뀐 점들이 많아요 일단은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초 긍정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뭐 그런 거를 동아리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통해서 하긴 했지만 그게 꺼림칙했었거든요 마음속에서 근데 제 모드를 그렇게 딱 바꿔버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되게 재밌었고 되게 편했습니다 뭔가 제 안에 뭔가를 해방시켜 버린 느낌? 그런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었 물론 한국 돌아와서는 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됐지만 그렇게 많이 바뀌었고 또 영어도 뭐 나름대로는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된것 같아요 진짜 여, 이 여행을 하면서 진짜 많은 경험을 한것 같아요 막 숲속에 있는 집에서 나는 자연이다 처럼 자보기도 하고 막 베네치아 바에서 그냥 수상 버스에서 만난 사람 따라가서 그, 그 사람이 뮤지션이더라고요 또따라가 가지고 거의 그 카페에서 노래도 해보고 기립박수도 받아보고 정말 신기한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만났던 친구들 중에 아직도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때 추억들을 생각하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이렇게 인쇄가 되고 나서 몇 번을 읽었지만 완전 최종본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렇게 소개도 해드릴 겸 다시 추억도 할겸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잘 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. 그냥 일상에 지치시거나 아니면 원래 여행 에세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새로운 도전에 힘을 얻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읽어보시면 좀 편안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중고등학생들이나 취준생 그리고 일상에 지친 직장인분들께 이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원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좀 음, 특색 있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s h i n i n g us in moments unforgettable. The twist, our fit the mold that I am.